안녕하세요. 저는 관리주입니다. 저는 가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이지워이시아나요 아, 저는 국민 대학생의 학생 중국 어디서 왔어요? 아, 저는 중국, 정 정주라는 지역에서 왔요 그럼 한국에서는 국민 어.. 지금 몇 학년인가요? 어.. 지금 몇학년인 음.. 그럼 1학년? 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신조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다리가 긴 오빠. 이거는 이민호 스타를 보고 생겨난 말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말하죠? 장두이 오빠. 장두이 오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아죠? 리출후然后在中国很火嘛 음. 음. 然后他的腿是真的很长.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이민호가 나왔는데 다리가 너무 긴 거예요. 아, 음 帅. 그리고 되게 잘생겼고요. 빠 음, 그리고 한국은 뭐 이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오빠 이게 막 음. 이렇게 많이 불러요장 오빠. 음. 네, 그래서 이제 다리 긴 오빠, 장퇴 오빠. 네. 네 오빠 이게 비슷한 단어를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오빠, 就是找到了一个很相似的一个단词 응, 오빠 어. 우리나라 오빠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자 친구들도 이제 오빠라고 부르기를 되게 좋아해요. 응.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날 오빠라고 불러. <웃음> 은도, 은도, 은도, 니도 또 비웠다. 但是, 孩子, 오빠. 在中国,然后, 看电视, 就看多了. 중국은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오빠, 오빠, 오빠, 맨날 오빠, 오빠 하니까,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 남자만 보면, 그냥 오빠. 자기가 나이가 더 많아도, 그냥 오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세젤요. 어, 세젤 미녀. 네, 무슨 말이죠? 绝世佳人，绝世佳人，응, 오 어, 무슨 말이죠 이게? 就是形容一个女人很美，然后就是像我们中国的那个明星范冰冰一样. 그러니까 嗯. 진짜 예쁜 여자를 가리칠 때 중국의 이 대배우 알죠? 판빙빙. 네, 그 배우를 가리칠 때 절세佳人 이렇게 또 부른대요. 음,可以用绝世佳人来形容她.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형용을 한대요. 저 저가 콩화介했을时候이여자은결식가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그럴 때, 아, 진짜 저 여자는 진짜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이 송혜교 얘기를 할 때, 주에식가인. 네. 음. 예, 뭐 실용이 그 미녀. 음. 그러니까 송혜교는 정말 이쁜 여자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심, 여심 킬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죠? 랴오메 음.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음. 음. 음. 그니까 남이 이자然后很喜欢那个女人然后就要去想想喜欢가그니까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이 여자를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랴메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들이가 과정. 나 得到了他，就是要追他一个过程叫撩妹。得到了他那就不叫撩妹了。아 이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얻는 과정들을 이제 매이라고 하지 그 사람을 가졌어요. 이제 늦게 됐어요. 그럴 때는 려매라고 안 해요. 그죠러면 이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고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한 <랄한> <랄한> <랄한> 남자를. 응. 응. 네, 여성 대 남성. 유한嘛, 자주남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쫓고 막 이렇게 어, 자 거를 만들려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리아오한. 네, 그러면 네 번째. 귀엽다. 너무 귀여울 때 하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말하죠? 멍멍다. 멍멍다. 응. 네, 귀엽게 멍멍다, 음, 그죠就이뭐 음. 음. 음. 음. 음.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제 귀여운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예, 음. 네, 멍멍다. 멍멍다. 네, 귀엽게 말도좀 귀엽죠? 중국어로 말, 멍멍다 이렇게 음. 귀엽잖아요. 멍멍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이걸 많이 들었어요. 음. 네. 서로 막 서로 막 멍멍다 멍멍다 하더라고요. 막 중국의 위챗에서도막 네. 그렇게 서로 말을 하더라고요 응. 그죠? 네 그러면 어, 소영씨도 많이 듣나요? 멍멍다 이렇게? 아니요 대들은 짱, 그니이수오마매요 이렇게 말 안한대요 매뿜아 네. 왜냐하면 자기는 뿜멍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엽지가 않대요 귀여운 것 같은데 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웃음>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어 표현을 하자면 엄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高富帅. 高富帅. 네, 帅 이거는 무슨 뜻이죠? 그좀전에서就是这个男人很高 음. 키 크고, 很帅, 很脸脸, 很帅.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을 高富帅. 음. 어, 진짜 불공평하죠. 어, 타입 불공 <웃음> 대. 짓도 음, 네. 어, 네그죠 <웃음> 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을까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있나요? 런我得我身 <웃음> <웃음> <나>? 어, <웃음> 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대요. 네. 난 정말 我好 <웃음> <웃음> 응? 아, <웃음> 정말 만나고 싶대요, 이런 남자. 혹시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웃음> 네. 그리고 여자. 남자한테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한테는 어떻게 부르나요? 뉴, 뉴즈. 뉴즈. 白富美. 白富美. 네, 白富美가 네, 네, 음. 네, 음. 무슨 뜻인가요? 呃,就是很白, 아, 피부很白. 피부가 매우 하얗고, 呃,钱很多. 아, 돈도 많고, 很 <웃음> 漂亮. 그리고 이쁘고. 네. 와 진짜 완벽하네요 진짜 성격만 완벽하면 진짜 완전 완매이네요 진짜 완전 완벽한 사람이네요 대박 응 니들 시험 및 유명해지는 유학? 저는... 혹시 니야? 아니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주변에 있어요? 왜냐면 학생아 주변에 다 그냥 학생이라서 아직은 뭐 그런 친구는 못 봤대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한 것들이랑 완전 상반된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떼어스, 떼어스. 음. 네, 어스는 무슨 말인가요? 就是什么事都不做. 음,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然后就是什么事也 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예, 아무것도 음. 할 줄도 모르고. 然后는天天在家然后玩 <웃음> 매일 집에 있고 뭐, 맨날 게임 하고. 음, 就是很懶的一個어 진짜 게으름뱅이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진짜 뼈없스. 뼈스. 네, 완전 진짜 약간 나쁘게 말해서 실패자네요. <웃음> 너무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단어가 있대요. 여一가是 아이 처종. 아이 처종. 어, 아이 처종. 아이가 작다. 네. 아이고 추워는 못생겼다 그리고 치용 돈이 없다 응.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약간 어, 직역을 한 거네요 이게 아이 추워치용 네. 대박 응. 그래서 이두 단어는 다 이런 약간 어떤 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응. 놀고 먹고 자고 일도 안하고 게임만 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안 듣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약간 남자 같은 여자한테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죠? 女汉자女汉자 um. 네, 이게 무슨 뜻이죠? 就是女汉子嘛肯定是形容女生的然后就觉得那个那个她的她的行为然后动作还有吃饭啊什么都像男生一样아 음. 음. 음. 그러니까 밥 먹고 자기가 행동하는 행동들이 모든 행동들이 남자 같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혹은 뭐 남자같이 이렇게 생활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女汉子 응.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응女汉子네 응.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谢谢